고려 품새 나란히 서기 통밀기 준비 뒷굽이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거듭 옆차고 목 손날 바깥치기 몸통 지르기 뒷굽이 몸통 안 막기 뒷굽이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앞굽이 거듭 옆차고 목 손날 바깥치기 몸통 지르기 뒷굽이 몸통 안 막기 앞굽이 손날 아래 막고 목 아금손 앞치기 앞차고 손날 아래맞고 아금손 앞치기 앞차고 손날 <웃음> 아래맞고 아금손 앞치기 기합 앞차고 무릎눌러 꺾기 앞구비 안팔목 해쳐막기 앞차고 무릎눌러 꺾기 앞서기 안발목 해쳐막기 주춤석이 손날 옆막기 표적 옆지르기 앞고이 옆차고 아래젖혀찌르기 앞서기 아래막기 주춤석이 바탕선 눌러막고 팔꿈치 거들어 옆치기 손날 옆 막기, 표적 옆 지르기, 앞굽이 옆 차고 아래 젖혀 찌르기, 앞서기 아래 막기, 주춤 서기 바탕 선 눌러 막고, 팔꿈치 거들어 옆치기. 모아서기 아래 매주먹 표적 안치기 앞구비 손날 바깥 치고 손날 아래 막기 목 손날 안치고 손날 아래 막기 목 손날 안치고 손날 아래 막기 아금손 앞치기 기합 바로.